내게 남겨진 너의 기억 조각은 털어낸다고 털어내질 리 없지. 시간이 지난다고 흐릿해지지도 않아. 돌에 흘러도 난 그냥 이 자리에 있겠지. 난 가끔 마주해 널. 오늘은 너를 생각하는 날. 오늘은. 뭉뽐나 닷 그냥 이렇게 놀아 나. 내일은 그대로인데 나는 아니야. 내일도 그대로인데 너는 아닌 듯이. r i e h t o